보내면 그만인 줄 알았었는데 멀어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계절은 지난 날 추억하나 주워, 들고못워 주워, 주워, 주워, 주워, 주달빛워그이주 집을 지어 떠나간 이워저 하늘에 나. 보내면 그만인 줄 알았었는데, 멀어지면 난날 추억 하나 주워 들고 못 내준 인 년의 사랑은 오래 달빛그리 집을 비어 떠나간 이년 저. 지난 날 추억 하나 추억 들고 목 맺은 인연의서러오네 발빛의 끝그 아 <목소리로>